로블록스 로블록 쵸 오늘은 말랑 말랑한 말랑이를 사러 왔어요. 오늘은 말랑이 거래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좋아요. 좋죠. 말랑이 거래판도 있는 말랑이 천국이에요. 야호! 자 그러면 은 일단은 말랑이를 좀 사고 만나도록 해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사부로 가보세요, 사부로 일단. 사부로 가시면은. 사부래요? 여기 파비팩 이 있어요. 파비팩을 500원 주고 뜯으면은. 오우. 자, 이렇게, 뜯, 이렇게 뜯으면요 이렇게 0.5%로 파인애플 레전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아래는 <웃음> 이제 괜찮은 <웃음> 것들이 나온답니다. 저 현지라고 올게요. 됐다. 와, 샀다. 천 코인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 코인, 구십 로복스밖에 안 하네. 그럼 두개 사야지. 파인애플이 제일 좋은 거죠? 파인애플이. 자. 뭐야, 뭐야, 뭐. 좋은 거 나왔어? 좋은 거 나왔어? 아직 말하지 마. 거래할 때 우리 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파비팩. 네 개를 샀습니다 이거 뜯어가지고 파인애플이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오픈해볼까요? 파비팩 오픈! 아 아! 아! 아! 아... 제일 안 좋은 거 나왔네 나파비팩 아직 세개 남았어 아! 제일 안 좋은 거! 이형석한번 더! 아! 워맨이랑 아니야! 절대 아. 안 돼! 어, 워밍이랑 해야지! 어? 레전더리! 파인애플 팝잇! 0.5%를 얻을 수 있는 거! 어? 주작이다! 시, 시, 시란가여맨이랑 해야지! 자, 얘들아 일단은 샀으니까 만져보자! 자, 이제 팝잇 <웃음> 얻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이 원에서 팝잇 누르면 돈벌수 있거든요? <웃음> 우와 어, 얘들아,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2원씩 들어와. 뭐? 우 원래는, 원래는 얼마나 들어오냐면요. 안 좋은 거 들면은, 두 개를 눌러서 랜덤으로 1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레전더리 파빗은 확정 어, 어, 2원. 무조건 2원. 이겨뭐 일단, 나 레전더리 파빗이거든. 얘들은 뭐 알까나 음. 모르겠네. 일단, 저랑 거래하싶 분.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요 저요, 저요, 저요, 요 저요, 저요, 요요 아래카도 그래, 그래, 그래. 말랑이. 거래요 거래. 그래, 그래. <웃음> 이렇게 철철 창자 치는 거봐 귀여워. 그래. 거래? 수락? <웃음> 거래, 뭐, 아직, 거래 거래 거래 아직 거래 아직 거래. 아 지금 타산이 안 맞는 거야? 더 올려야 되나? 오 거래 거래 거래 거래 거래. 그냥 그냥 렉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그냥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자 나는 거래 좀 하고 올게 얘들아 저랑 거래하실 분. 들어오세요 어! 아, 들어왔다! 어떤 분! 안녕하세요 오, 처음 보는 분이네요 오. 간단하게 심플팝이돌리겠습니다 어떤 거 올리실래요? 빨리 올리세요 사장님 A few moments later 이분 왜안 올려? <웃음> 아 거절 거절 거절 <웃음> 거절 거절 오오! <거절. 웃음> 오오! 어, 이분 이분 이분 이분 내가 거래해볼게 어? 내가 거래해볼게요 어 이분 그 팩! 팩도 올리는데 팩? 내가 올려볼게 아, 줄여, 내가. 줄여, 내가 아 비켜봐 아, 비켜봐 <웃음> 아 비켜봐 나 파인애플 올려보게 비켜봐 아 빨리 올리라고 더 수락하라고 수락 <웃음> 아, 달래 어 달래 플러스도 플러스 주할래 플러스 오케이 나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들어오세요 <웃음> 이분 안 들어와? A few minutes later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거래 시작합니다 오. 여러분들 <웃음> 자 흥정을 시작해볼까 일단 간단하게 이거 올릴게요 땅콩이 땅콩이 땅콩이는 한개더 땅콩이 한개더 땅콩이 한개더자 이분도 땅콩이 올립니다 자 하지만 제가 레전더리 파인애플을 올린다면 으흐흐흐. 어? 이분도 올려? 으흐흐. 나 없어 이제 올릴 거아 <웃음>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저저저저팩좀 저, 저 사올게요 님들 기다려보세요 헤이, 헤이, 헤이. 기다려달라고 말좀 말씀, 말좀 부탁드릴게요, 님들. 자, 팩4 개면은 될거 같거든? 어? 와, 이분 좋은 거 엄청 많네. 안 됐다. 조인, 조인, 조인, 조인. 조인할게요. 자, 나도 팩2개 올리고, 파인애플 올리고, 팩 하나 더. 팩 하나 더. <웃음> 어떻게 거래해야 되나? 저번 팩. 아. <웃음> 많이 올리네. 아! 많이 올린다. 이번에 이분 좀 구미가 당기지? 팩 4개니까. 오! 오! 오 좋아! 어. 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아니, 아니, 아니. 더, 더, 더. 더. <웃음> 더, 더. 더. Nope. 거절했어! <웃음> 구독. 오케이, 리아, 나랑 거래하자. 리아야, 안녕. 먼저 올리세요? 그래, 땅콩이. 아, 그거 저도 있어요. 아이, 그거 저도 있어요. 뭐? 아이, 그거 저도 있다니까요. 이거. 저도 있어요. 팩 하나 줄게, 그럼. 그럼 전 이거 드릴게요. 팩 둘. 그럼 전 이거 드릴게요. 그래, 리아. 수락! 어... 오? 이걸? <웃음> 리아, 수락! 오케이. 오? 어? 미야게이든 개이덕! 저랑하실 분! 저랑하실 분! 저요 저요 저요 <놀람> 이거 <걸> 드릴게요 아이건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그럼 교환 <놀람> <이 놀람> 더 드릴 거예요 이거야 교환 이거 드릴까요? 아이스크림? 교환 교환 이것도 드릴게요 아 교환하자니까 그러면 이것도 드릴까요? 예 <놀람> 빨리 주세요 싫은데요? <웃음> <웃음> 리아야 너 좋은 거 많잖아. 팩도 까, 까고 그래 봐. 팩한번 까봐야겠다. 오케이 나팩 깠더니 아! 어, 아보카도 나왔네. 아! 이분이 거래하자고 하네. 이분 그러면은 불쌍하시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 드릴게요. 거래 수락! 누가 봐도 좋은 건데 수락. 더 달라고? 오케이. 아보카도 수락? <웃음> 거절? <웃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50명 서버에 들어봤습니다 사람 엄청 많죠? 진짜 엄청 많아 사람들 지금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이랑 거래를 해볼까 아 이분들이 싸우고 있나막 야! 수락 눌러! 이러고 있어 막 눌러라고 수락! 이러고 있는데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 미아가 한번 거래하는 거 봐야겠다 얼마나 이득 거래를 할수 있는지 좋아요 제가 여기 먼저 하, 들어가 있을게요. 누구누라고 오케이. Okay, 리아가 얼마나 거래를 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n a few minutes l a 오 e r 오 h a t the 나 h 오케이, 오케이. 뭐, 요거 있나? 오! 오 ja, 왔다. 뭐, 수라네? 네나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아, 어떤 분이 들어오실까? 내고 기다려야지 들어오세용아 왔다 들어오셨다 오 아니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오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 더더더더더 더, 더, 더. 어? 수락 수락 이 정도면 수락입니다 다 올리는 것 같은데 이분? 더내 노래요 더더 더? 더, 더, 더? Nope. 거절? 아 리안아 너그거좀 줘봐 파인애플 좀 그래 빌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무, 나를 너무 무시하는데. 그냥 모... 아 리아 그냥 몰아. 리아, 우리, 나. 리아, 우리 그냥 몰아주자. 그래. 몰아줘. 내가 몰아줄게. 몰아줘, 몰아줘. 타올려, 다 달올려달올려 다 타올려, 다 올라 눌렀어? 아, 어, 됐다. 아, 이제 미호도, 미호 미오 것도 받을게. 애, 소중한 음... 아이스크림. 아... 이걸로 내가 돈 왕창 벌어올게. 좀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 그냥. 대출이야? 어, 아, 아, 이걸로 내가 두 배를 불려서 줄게. 아, 아이스크림 두 개로 주는 거다. 어? 자, 누구랑 거리를 해볼까? 오케이, 이분. 세 개, 세 개. 하나, 그리고. 플러스. 아, 내가 더 원해야지. 왜 니가 더 플러스를 해? 오케이. 땅콩이 하나, 두 개, 플러스. 오케이, 아보카도 세 개, 플러스. <웃음> 아니, 얘가 더 원하네? 뻔뻔한, 거. 어? 플러스, 플러스. 어? 이걸 왜 해? 아아해아해아해 플러스 플러스 아니 그거 올리면 안돼 이거 올릴 거야 플러스 해 플러스 어디서 어디서 미장빼기야 거절 이자 <끼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파비월드에서 거래도 해보고 뽑기도 해봤는데요 오늘 레전더리 파빗을 얻어서, 한번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서 한번 거래해보세요. 재밌네, 이 게임. 찰, 찰, 찰지다고 해야 되나? 찰져, 찰져, 찰져. 아, 일단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